안녕하세요. 13이고요. 어, 방금 이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왜이 고생을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. 왜냐면은 이제 저번에 녹화가 제대로 안돼서 리플레이 모드로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냥 저번에 녹화한 거 건너뛰고 시작을 할 거예요. 아, 참고로 저번에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좀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저 그냥 혼자 하는 그런 스카이블로을 진행할 겁니다. 바로 시작합시다.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? 아, 맞다. 오케이. 자, 한번 봅시다. 리소스펙을 끼고 왔어요. 자, 지금 집에 혼자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냥 뭐 대충 할 겁니다. 아무튼 지금 집에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어, 막 떠들고 할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고요. 자, 아, 그래서 저번에 뭘 했는지부터 소개를 드려야겠죠. 저번에는 이제 뭐 땅을 다... 흙을 다 회수하고 어, 저렇게 잔디 한네칸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올라왔어요. 어! 어? 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냥 뭐 평범한 조약돌 생성기고 요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나무 농장이고 저기로 가려고 하고 있었다가 저번에 끊은 것 같네요 아마도 불편하게 뒤집어 있는데 모르겠다 하던 돌노가다나 좀 할까요? 이렇게 뭐 대충 됐고 이제 바로 갑시다 일단 도착만 해놓시다 저쪽은 뭐 그냥 버섯 조그만 게가고 냅둡시다 웅크리기를 누를때 원래보다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? 웅크리기 떼면 여기 로 가고 이런식으로 되게 엄청 많이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닌자벌지를 하기가 조금 차이가 있죠? 곡괭이를 하나 가져올걸 그랬나요? 됐어 계단입니다 돌아갑시다 빨리 버섯수 한 마리쯤 있었으면 식량 걱정은 없는건데 뭐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았고요 사실 지금 좀 텐션이 낮거든요 저는 이제 또 녹화를 할때도 그대로 텐션을 올리진 않는 편이라 이번엔 되게 조용한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... 어 나무가 자랐네요 저쪽에도 섬이 있겠지 아마? 그럼 아예 그냥 슉슉슉슉해서 다 가볼까요 그냥 모든 섬을 일단 나무부터 캐자 저쪽으로 다이로 가는 길에 또 몬스터가 뭐야 나무 그 와중에 언제 하나 더 자랐는데 저 다이로 가는 길에 또 몬스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해프를 봐주거나 어떻게든 하긴 할건데 지금은 뭐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은 뭐 좀더 좀더 돌이나 캐겠습니다 물깽 하나 더 만들어주고 지금 뭐 돌이나 캡시나 그냥 돌을 충분히 많이 캔것 같... 헬로드! 이게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어? 헤헤 <웃음> 다 오케이. 어차피 체력이 없어가지고 뭐 죽든 말든 상관이 없거든요. 뭐왜 가죽 신발에 찰라 신고 있네. 오 살았어. 나무도 많은데 횃불 몇개 달아볼까 요한 번. 왜 이렇게 잘 달았지 얘네들? 브라. 뭐 너가 멀리 보이는데? 아무도 많은데, 뭐, 햇불 조금 만들어도 되겠죠? 햇불 조금 해가지고 만들어볼까요? 그리고, 아까도 제가 잠수를 타면서 돌을 좀 캐놨기 때문에, 저기랑 저런데 막, 막 가볼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맵은 일반 스카이블럭이랑 조금 달라가지고, 시작할 때막 흑요석 10개를 주고 그럽니다. 하이빅스 스카이블럭도 다시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, 왜냐면은 이제 또 하이픽스 스카이 블록이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어? 지금까지 했던 게임 중에서 하이픽스 스카이 블록을 제일 빠져서 했던 것 같아요. 그좀망겜 되기 전에 옛날에 되게 재밌었을 때가 있었거든. 근데 진짜 던전 나오기, 던전 나온 후부터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. 좀 던전 나온 후부터 그 전에 는 진짜 엄청 빠져서 했는데, 그래가지고 좀 아깝... 스카이 블록 할 때만 이런 게 나오니? 이제 스카이브러할 때만 이런게 나오는거지? 이번 영상은 좀 업로드가 좀 평소보다 늦게 될것 같아가지고 되게 또, 어, 아, 이정도면 되겠죠? 자, 저쪽으로 출발 한번 해봅시다. 가볼까요? 에이 요! what the fuck? 여긴 뭐 하는 데지? 모르겠다 돌아가자 Bye! Have a great time. b a m bop, bada bop, boom, pow. Oh! Yes, yes, sir. sir yes, sir, sir. Yes, sir. Yes, yes, yes, yes sir. sir.